또 길을 가다가또 다른 사랑둥이를만나버렸네요유유원헤 h 컷 i r c u 헤어컷 어 u t A h 어 t a Haircut? Haircut? 어 그래도 어그 그래도 작은 거 고르시네? 아 어, 나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케이? 굿? 오케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오빠 미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구독자가 무려 8,000명이나 되었네요 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숫자로 보여지니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 잠을 12시간씩 자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4시간에서 6시간 밖에 잠을 잘 만큼 엄청 열심히 했었고 지인 가족들이 봐주는데도 조회수가 10 이하로 나올 때는 절망했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며 3개월 겨우 모은 100명 중 80%는 지인이었습니다 6개월째 조회수가 50 이상 오르지 않기에 3일에 한번 올리던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업로드하며 학교, 일, 촬영과 편집을 병행하며 구독자 1,000명은 언제 되려나만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다 2년 만에 구독자를 1,000명 모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이곳저곳 자랑했지만, 1,000명이라는 구독자는 저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결과물인지 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1,000명은 남에게 있어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수익창출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였고, 영상의 조회수는 100 미만. 그러다 조회수가 500회 이상이 되는 날은 미친 사람처럼 하루종일 해볼래 3년이 되던 어느 날 구독자가 2000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회수는 200 미만 3년 반 정도 되니 유튜브는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내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쯤인 4년째 구독자가 3000명이 되고 조회수는 300 언저리 아 조회수가 구독자의 10%씩 나온다면 내가 10만명은 돼야 조회수 1만 회가 나오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4년하고 4개월차 미용과 유튜브를 같이 병행하고 싶고 그 무엇 하나 놓치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미용실에서 일만 하면 제 시간을 노동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당장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으며 월급이라는 달콤한 족쇄가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느꼈을 때 담담하게 미용실을 그만두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이라는 걸 떠나봤습니다 첫 여행을 해보고 느낀 점은 세상은 정말 넓고 나는 완전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행복했습니다 제약 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 또한 또 다른 나의 인생 스토리구나 그렇게 자유로이 여행을 하다가 한국인을 처음 만나보는 몽골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대가 없이 커트를 해줬습니다 몽골인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미용실에서 웃던 손님들과 다른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미용을 하며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걸 해줄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길이 열리겠구나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하고 몸에 불편하신 분들에게 내 기술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 떠난 태국에서 현실을 마주쳤습니다 미용실에서야 누군가 아는 헤어디자이너였지만 길거리에선 똑같은 시민이었던 것이었고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기술 마저도 보여줄 수 없고 특히 용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저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니 내가 뭐라고 점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제겐 성장조차 해보지 못한 용기가 없던 것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진짜 용기임을 깨닫고 건넨 첫 한마디 이원 u w a n n 머리 자르실래요? 태국분은 영어를 못하셨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 그분의 머리를 예쁘게 잘라드리고 느낀 두렵지 않아서 하는 것이 진짜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도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렵지 않은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걸 되새기며 이것이 진정한 용기, 멋진 용기다 라고 소리 칠 때쯤 유튜브에 AI마저도 반하게 해버린 것인지 알고리즘을 타고 한달 사이에 5천명의 구독자가 더 생겼습니다 봉사활동만 하면 지루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닌 일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여행이라는 컨텐츠와 같이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컨텐츠로 생각하고 꾸준히 할 것입니다. 1년 뒤제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까요? 앞으로 더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아낌없이 부탁드릴게요. 혹시 저에게 머리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제 구독자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달려가서 무료로 잘라드릴게요.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조채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마크드웨이. 아, uh, it's okay. good. 아. Uh. Hey. Okay. Uh. It's okay. good. 사랑둥이. 오케이 okay. bye bye. 제가 치우는 동안 저의 사랑둥이는 제 곁을 떠났네요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보템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거일 수도 보일 수 있는데 이 별것 아닌 것도 저 사람들한테는 별거니까 또그 별거에 만족을 느끼면서 또 공사했다는 생각이 오늘도 참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 사랑둥이